안녕하세요 저는 잊지 못할 경험을 디자인하는 주식회사 이디언 대표 이현택입니다 디자인 기반의 제조 스타트업 인데요. 리빙 쪽에서 이제 다양한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거기에 디자인을 예쁘게 입혀서 판매 하고 있습니다. 스피커라는 제품은 역사가 굉장히 깊고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병이나 아니면 밀폐 용기에 이렇게 접속해서 사용하는 그런 음향 장치가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렇게 런칭을 진행을 했고 특허로 이렇게 기술 보호받고 있습니다. 병을 울림통으로 활용한 그런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어떤 병에도 꽂을 수 있도록 이 입구가 이제 마름목골 형태로 돼 있어서 쉽게 이제 꽂아서 어,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병의 크기, 형태, 재질에 따라서 소리가 각각 이렇게 다르게 들리게 되는데. 형도 직접 이렇게 음악을 만들고 디자인해 볼 수도 있, 있습니다. 다은 네. 스피커랑 똑같이 이제 소리가 들리게 되고 조금씩 다르죠. 저희 코르크 스피커를 사용하는 고객분들이 캠핑 같은 데나 아니면 여행 가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조명이 좀 기능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조명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서 개발을 완료했고 를 4월 정도에 판매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도전 케이 스타트이라는 인터넷 기사를 보고 10등 안에 들면 3천만 원 상금이 있었는데 탑10 안에 선정이 돼서 방송에 나가게 됐고 회사에서도 알게 돼서 고민을 하다가 창업을 이제 결심을 해서 상금을 이제 자본금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삶이 바뀌었고요. 희망이 더 있다는 거 네. 그래도 저희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저희 회사 안에서 좋은 멤버들과 함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없고 새롭고 유익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라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 하겠다라고 하면 스피커를 가져다 놓고 비판적으로 단점들을 계속 찾기 시작하는 건데 처음에 나오는 그런 단점들은 보완돼서 대부분 상품화가 돼 있고 50개, 60개 정도 되는 이 단점들 끝단에 있는 것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까지 아이디어를 더해서 제 아이디어를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비엔센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아로마이즈라고 아로마 디퓨저 디바이스인데 실시간으로 향을 바꿀 수 있는 제품도 만들었고. 미용기기로서 여성분들 이제 세안할 수 있는 거품이 발생돼서 손쉽게 완벽하게 세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제품도 개발했습니다. 안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B2B로 많이 접근을 해서 코카콜라, 헬로키티, 에어캐나다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해서 멕시코,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다양한 나라의 수출도 진행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들을 사용자들이 사용을 했을 때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 경험을 해서 뭐 영국의 다이슨, 일본의 발뮤다 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이기언이 되고 싶고 그들을 더 뛰어넘어서 그런 디자인 랩을 통해서 더큰고 좋은 회사로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준비기간이 너무 길면 안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먼저 해보면 은 당장 내일 해야 되고 오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실패를 할게 두려워서 준비를 많이 하는 건 이미 실패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거든요. 무조건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지 성공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